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어떤 컬러가 가장 많나요? 총 500명 이상의 투표를 해주셨고 이 중에서 블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화이트, 브라운, 그린 순이었고요 제 기준으로만 얘기해봐도 블랙, 화이트, 그다음 브라운, 베이지 이런 순인데 제가 요즘에 빠진 컬러가 하나 있습니다 음. 아 맞아 나 이거 지플릿에서 선물 보내준다는데 이것도 블랙으로 골랐어 <웃음> 포르시아셔츠잘 입어보겠습니다. 오. 오.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이냐? <웃음> 거의 거의 요정. <웃음> 야 이건 너무 큰데? 신발을 신어볼까? 아, 이런 쇼핑 실패도 쇼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어, 쇼핑을 실패하긴 했는데,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, 검정 옷을 그만 입고 싶습니다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죄다 검정색 옷이에요 제 옷장에는 검정색 옷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이 옷을 고를 거 아닙니까? 근데 옷이 검정색 밖에 없으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기분이야 그래서 이런 상의를 검정색을 입어버리면 칙칙하지 않게 하려고 매번 같은 바지를 계속 고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바지를 고르다 보면은 또 같은 신발 신게 되고 코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흔들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좀 옷을 밝게 입고 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더현대서울에 방문을 했습니다. 뭐, 더현대서울에 가는 거는 뭐,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뭐, 집이 가까워서 그렇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. 아, 명품 쇼핑하러 온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돈이 있진 않아서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랑 살짝의 해외 브랜드가 섞인 그런 쇼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더현대 2층에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아르케 매장이 먼저 들렀고요 왼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민트 컬러의 니트와 패딩 베스트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니트는 뭔가 쨍한 컬러가 아니라 좀 시도해볼 만한 작년에 그 유행했던 밝은색의 닌트 색깔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톤의 차분한 톤의 민트 컬러라서 우리 같은 좀 칙칙한 사람들도 선뜻 도전하기 쉬운 옷이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유행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이 퀼팅 베스트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퀼팅 디자인의 패디드 제품이 많이 보였었다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날 입고 간 이런 스타일이 퀼팅 베스트 제품이랑 잘 맞았는지 모르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에 플로그 신고 바지도 은은하게 컬러가 맞다 보니까 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냥 흰 티셔츠? 뭐 가을이라면은 롱슬리브 입고 그 위에다가 이런 거 입어주면은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나이 정도 컬러 입을 줄 안다 정도로 별로 어렵지 않은 딱 요즘 와이드 팬츠에 입으면은 좋을 만한 그런 패딩 베스트였어요 요거는 올 가을에 구매 가능성이 한 90%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르켓 여성 코너에 가면 스트라이프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.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아르케 스트라이프 니트가 출시와 동시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올해에는 좀 스트라이프 아이템 이런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남성 코너에도 스트라이프 니트가 보였습니다 아 니트 고니 소재였고요 뭐 이런 거는 청바지, 슬랙스, 면바지 뭐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다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은 블랙 컬러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스트라이프 아이템이지 않을까 근데 이 소재가 좀 따갑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비니도 괜찮았어요 비니가 굉장히 넉넉한 핏에 비니가 나왔더라고요 막 써봤을 때도 귀까지 덮는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라서 이런 비니를 찾고 있으셨던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밝은 컬러의 약간 GD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. 그리고 다음으로 디스 이지네버데디네데이라는 브랜드가 좀 스트릿 베이스의 브랜드다 보니까 컬러나 패턴 이런 걸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이번에 그라미치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에스닉한 모드 약간 이런 아이템은 좀 스투시 스투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아이템인데 이번에 디스 이지네버데에서뭐 스투시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패턴의 아이템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구매 가능성이 한 90% 정도 되긴 했는데 아, 좀 아른아른 거리긴 하네요. 4월풀 그랬나? 좀 괜찮았어요. 실물로 진짜 괜찮았어요. 창신은 <웃음> 누구십니까? <웃음> 배고파가지고 구독자분들 밥 한번 같이 먹자 고놀렀어요 아, 감사합니다. 초면이죠? 이게 영광이라 해야 되나요? 아, 뭐 영광이 그냥 일반인이지. 가요. 살게 많았는데, 해외 브랜드는 딱히 살게 없었어. 아, 이거! 음... 찾고 싶었는데 아직 가을 신상이 많이 나오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좀 살만한 거는 딱히 많이 없었어요 딱히 없었고 건질 만한 거는 한 요정도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자벨 마랑 이라든지 뭐 써네이 뭐 언어팩티드 다 많이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이 30만원이 넘어가는 아이템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구매를 하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음. 에이, 뭔가 득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? <웃음> 오, 귀여워. 오, 그렇지. 유튜브에서 다 나왔습니다. 어, 씨. 유튜 이것 <웃음> 보세요, 여러분. 스트베스트 이쁘죠? 어 따가워 어, 좀따힌거리긴 하네 그래도 그 아오레가시 셔츠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? 좀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다양하게 포인트를 주는 게 요즘에는 좀 끌리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좀 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페스티벌 같은 거막 한강의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좀팍팍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이런 것도 좀 악세사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컬러를 다방면으로 포인트를 줘 보시는 것도 조금 더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근 어떻게 나3 2 살인데 점점 과감해지나 봐 요즘에 막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. <목소리>